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요번 시간이 아마 제가 한4 0 0편 가까이 유튜브로 한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인 거라고 저는 아주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전 시간에도 한번 제 공지를 드렸지만은 트록 네트워크를 애터미를 사랑하고 애터미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지? 시스템이 어렵고 아, 저 시스템이라는 걸 모르겠어. 제 나름대로 400표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제가 아주 최대한 제그 상상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지금 하느라고 저도 아주 이, 이기록과 빠졌더라고요. 자, 잘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그, 그게 제일 편하죠.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문이인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막, 막, 여기저기 주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그냥 웅성웅성거리거나 어,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무대체 뭐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러고 여러분들 궁금해서라도 그거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군중심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라봄의 법칙, 삼의 법칙을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구나 그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건 뭐 법칙이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대로 법칙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법칙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그대로 가게 돼 있으니까 세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은 그 일은 이뤄지고 말, 말, 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는 법이 좀 틀리다는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군중심리 뭐지? 배고도 아닌데도 그냥 다 이렇게 주섬주섬 모여서 그냥 머리를 막 이렇게 갖다 뒤밀면서까지도 어, 궁금증에 풀려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궁금한 거를 못 참는 그게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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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부분들 자기가 지금 제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아 그리고 불안해 죽겠어 앞으로 어뭐백세 아, 시대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삼십 년이 남았고 사십 년이 남았는데 어 아, 연금커녕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박스나 죽는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불안 심리가 있는데 그 연금을 연금을 갖다가 그것도 3대 상속이 되고 그 이상까지도 상속이 되는게 너무나도 그것도 무자본의 무전포로 이렇게 하는거 하는 거를 갖다가, 너무 이 얘기만 하면 은 얼마나 궁금해 하겠습니까? 궁금하고 귀가 그냥, 그냥 쏙 빨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다단계 아니야? 애템이 아니야? 그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서부터 미국에서 이게 다, 1959년도 제가 59년 생이라서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64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단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나오자마자 그 유통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걸려 있는 그 총판 대리점 뭐 이런 이런 관계업체들 그리고 특히 언론들 언론들이 이거 얘네들 이렇게 놔뒀다가는 광고 하나도 안하고 우리는 그냥 피, 그냥 굶어 죽겠다 이런 아주 괘씸체까지 적용해 갖고 처음부터 서무지만이다단계 다단계를 갖다가 네트워크 방식을 갖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또, 또, 우리 같은 음에 또, 이저 네트워크를 하는 분들이, 그 뭐, 가장 무리한 짓거리를, 지금, 직급, 직급 도전에서 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 들어갔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것까지 가세가 돼가지고, 나중에, 잘 모르면서, 이런, 이렇게 그냥 절대품질, 절대 가격으로서 이걸 가지고 그냥 진짜 탄탄한 연구를 만 실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성실하게, 단순하게, 진짜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한 심리, 그냥 완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거 갖다 뚫어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고, 그것만 뚫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는 겁니다. 이후에 어쨌거나.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평경과 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갖다가 풀어드려서 얘기를 했더니 가끔 알아듣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시는 분들 있어서 열심히 지금 나는 애터미애이야 그러고 그냥 아침 조회에서부터 그냥 열심히 뛰어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 여러분들도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꼬셔서 여러분들이 넘어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와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비록 뭐, 십년을 하면서도 아직 뭐, 무관해, 아무것도 없이 뭐 이러지만은, 그래도 난, 애터미 미팅, 그, 석세스 빠진 적 없고, 그러고, 진짜 나름대로 하려고 한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왜? 받지 않습니까? 평견, 평견 그 선입견은 그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아니란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요 정도만 제가 얘기하고, 그럼 그게 시스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시스템은요, 그러한 성경과 편견의 벽이 너무나도 두껍고 그거 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은 그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 뚫었다 그러면 성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설계가 됐을까요? 이러한 편견과 그 선, 선입견에 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이 시스템이 선입견을갖다가 없애고 완전히 나는 에터미언이야. 난 네트워커야. 난 자랑스러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너무 고 너무나도 재밌어 신명나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매뉴얼 같지만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또뭔또또 또, 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참그 아주 저도 운명적으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러 아주 <웃음> 쉬운 예로 그냥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면 시스템은 새로 오는 한 사람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그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이거를 진짜 어우 바람의 법칙에 의해서 진짜 아니었구나 그러고 그렇게 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다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버나 언챙이나 누나 나가 없는 사람 장님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인지를 하고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듣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라면 성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설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전데 단도 직입적으로 그냥 예를 든다면, 자 아까 그런 군중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르지만 다 그렇게 웅성웅성 거려. 그랬더니 딱, 했더니 아예 텀이구나, 아예 다 단계. 그 애가 터지게 안돼. 뭐 나도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무지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했다가 뭐 5년 만에 뭐 그냥 아유 말도 하지 마 그러고 그냥 응? 아유 거기 직급 도전 그그 그 인간들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애터미 물건은 좋아. 물건 좋고 싸고 하니까 나 쓰긴 써. 근데 거기 말고 저기 뭐야. 엔쇼핑인가 뭐뭐 뭐, 쿠팡 가면은 뭐그것보다 훨씬 그냥 한삼 4만 원 싸게 살수 있는데 제품이 좋고 가격이 좋기 때문에 아 내가 미쳤어. 그래서 그거 써. 그거 쓰는 사람들이 애터미 그만두신 분들이 그거 다 거기서 샀었어요. 물건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써요. 재판매 없어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새로운 한 사람의 모든 것은 타켓을 두고 시스템 설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편견과 뭐 아니면 연금, 내가 왜 연금을 불어야 돼? 아무것도 꿈도 없고 그런 설계가 안돼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서 그런 설계를 갖다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팅에 초대를 해요. 미팅에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이 어? 그 평균과 성견이 선입견이 없어지게끔 해서 어 미팅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미팅이에요. 그 분중심리가 있는 분들이 어? 뭐야? 뭐야? 그러고 딱 왔어요. 어? 그 뭐야? 뭐야? 그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딱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좀 싸해.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서 밥. 밥 냄새가 펄펄 나고 그리고 또 모아서 뭔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게 들어보니까 물건 쓰라는 얘기야 막 그리고 막 어떻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그 아침 조회라고 하는데 굉장히 딱딱하게 그 분위기가 어 이거 뭐야 어, 나도 마침 뭔가를 긁어서 뭐 카드라도 긁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좀 이기 조금 분위기 좀 그러네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 웅성웅성 물고 왔던 분들이 이게. <웃음> 그렇지, 그러고 안 가겠습니까? 근데 시스템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아주 단순 설계가 돼 있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예요? 그러고 딱 들어왔는데 아주 참신한 이미지를 줘요. 왜 그러냐면 똑 둘러 앉아가지고 그것도 간단해.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 얘기, 미래의 영웅을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자기 꿈도 얘기하고 결단도 하고 자기의 사정도 얘기하고 일본 스피시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근데 나만 그그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이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착하신 분들 같고 그뭐잘 살고 이러진 않아도 그래도 뭐 착하신 분들 같고 근데 어우 저렇게 열심히들 그래도 미래로 뭐 구축하려고 그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책도 열심히 읽고 VOD도 하고 토론도 아주 너무나도 유쾌하게 밝게 뭐 이렇게 짓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밝게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출이 됐을 때 새로운 그한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 네트워크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진짜 미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도 연출이 돼야 되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극 배웁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은, 미팅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가 미팅이니까 시스템은 미팅하고 이코루에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해서 미팅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시스템이죠. 근데 딱 만약에 또 저희 것처럼 하는 데는 딱 들어오면은 아 친절하게 저기 얘기를 해주고 1분 스피치를 갖다딱 합니다. 이렇게 그냥 모아놓고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준비도 안된사람막하면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존 사업자들이 이걸 갖다 나름대로 연습하고 또 우리들끼리 또깨기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또 또 때로는 또 눈물도 흘리면서 또막 그러면서 왜또 자기 감정이 입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게또이 입이 되고 꿈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 진정성이 있지. 진정성 없는 분이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가짜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그건 진짜 영국 배우도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우리 같이 서툴은. 그냥, 진짜 서민 중에 서민 같은 사람들이 그 간절한 꿈만 나가지고 와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얘기를 하니까는, 어, 그렇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새로운 한 사람이, 뭐야, 뭐야? 그러고 이렇게 했던 그분이 그게, 어,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 편견을 깨고 애터미온으로 사업자로 변신하는 것과 연출이 돼야 되는 게 미팅입니다. 그렇게 설계돼 있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취지를 갖다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직급 도전 뭐 그런 문화들 거의 다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맨날 여기서 밥 먹는 분이 밥 냄새 풀풀 나고 뭐 끝나니까 또또 당분 좀뭐또 누고 하또 설거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앉아서 이렇게 무슨 사업적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보니까 그냥 노닥거리는 것 같은 수준 그래서 그냥 수다, 잡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언뜻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누구 또 허벌하게 욕하고 있어 뭐 이런 분위기고 분위기도 옛날 인테리어도 거의 그뭐한 80년대 90년대 그, 그런 그 분위기 또낚일라고뭐 등등등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뭐야 뭐야 했다가 아예 됐네요 그러고 안 가겠습니까 그,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저 마이크로 같은 사람이 그래서 오리탕 집을 갖다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 저런 사람이 익산에 있는 오리탕 집에서 이렇게 모이라고 모 그랬으면 그 근처로 딱 갔는데 요요요기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앞뒤 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톡 갑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몰, 몰라서 그런 거죠 새로운 한분 손님을 갖다가 모셔다 놨으면은 그분이 납득 가능하게 그러고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야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닌가봐 진짜 존경하네. 사람들 굉장히 진솔하고, 야,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열심히 또 그걸 또 자기 일도 해가면서 또 이렇게 가서 미래를 위해서 나, 자, 자기와 자기의 남은 미래와 또 자기 자식들한테 뭔가를 남겨주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뭐 대다수의 어른들 다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아, 그런데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이 들게 그 소프트웨어가 굴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책을 봤어요? 뭐 시스템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아메이의 전설적인 그 할머니는 한국 분이에요. 그 분이 딱 쓰리 봐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써봐, 와봐, 해봐. 그게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머니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근데 그 핵심은 그 쓰리 봐예요. 그러니까 와봐, 써봐. 그거 우리 지금 액션 파이브에서 액션 파이브에서 첫 번째 제일 비중 높게 얘기하는 게 100% 제품 내용이거든요 써봐 그러고 그건 할머니니까 써봐 그러고 얘기하죠 는 반말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100% 제품 내용들을 갔다가 일곱 명이든 여섯 명이든 그 구성원이 작든 크든 간에 그분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 자기가 쓴 거를 갖다가 그냥 거품 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좋으면 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진정성만 보이면 돼요. 그냥 너무 연출이 잘 돼가지고 진짜 너무나도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무르익은 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 감동 안 와요. 뭐야 뭐야 하다가 아이고 연출도 허벌나게 하고 있네. 아이고 나 저런 꼴 보기 싫어서 안 해. 이런, 이런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서는 투박하게 덜덜덜 떨고 하는 사람 뭐 나름대로 막 거품 멀고 하는데 그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 들어보니까 진짜 좋고, 그거, 뭐, 내가, 그, 저, 물티슈 하나, 원래 저, 이마트에서 쓰던 거, 쓰던 거에서, 이거 도톰하고 좋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러니까는, 어? 에이, 뭐, 내가 한번 써봐 간다고, 물티슈 하나 바꿔 쓴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조집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군중심리가 있어갖고, 나도 한번 써볼까? 그래, 그러면 은 번, 그, 화장, 그렇게 좋으니까 한번 써보지. 한번 써보고 나서 내가 나쁘기만 해봐라 뭐 등등등.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본 분들은 이미 플라시보 효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쓰, 쓰고 난 다음에 나쁜 거보다 좋은 결과 거의 다 나오죠.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까그 그러니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연 연, 연상을 해보세요. 어느 사무실에 들어갔어, 어느 뭐 이렇게 뭐 센터 아무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연출되는 게, 저기, 한 사람이 단상에 나가서 말은 아주 친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옛날 일제시대 때 하듯이. 그죠? 막 선생님이, 우리 다 어른인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그 일방적으로. 요즘 학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창의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황갑이 넘은 사람들 다그 나이대가 다 거기에 육박한 사람들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마치 옛날 일제시대 때처럼 그냥 그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도 잘들그 들어... 그, 그분들이 또 나가서 하는 그분이 그게 정제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완장산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말도 가려서 할지도 모릅니다. 신규 비슷하게 신규가 한석달 그 그, 왔다 갔다 한분다 신규거든요. 신규 앞에서도, 하, 아, 이래야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됩니다. 뭐, 해갖고 결국에는 판매사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했을 때그 사람 은 부담 느껴안 늦게, 느껴요? 늦게. 뭐야. 결국엔 이제, 나올 게 나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그러 뭐 언제, 언제 가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급식에 가서 지금 임페리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임페리얼에서 점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장한성, 장한성 가서 매달 이렇게 받는 사람 과연 몇명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못 가고 있는데, 특정 한두 명 빼놓고는 받지 못해요. 크라운드, 뭐, 그 이해하는 얘기할 것도 없고, 본부장이, 본부장 중에 오토팜에서도 안된 사람 수두룩 백백입니다. 그런. 가짜 문의, 문의 본부장에 뭐 이렇게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그러네. 그럼 뭘, 어떻게하라고요 자, 원칙 개념 이러니까, 아, 또저 양반 또, 또, 또, 또 트는구나. 자,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네. 5원칙 5개념. 그게 이 시스템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 개념대로, 그 5원칙 5개념대로 안 돌아가면 이 시스템이 이탈을 하거나 깨져버려요. 그래서 다 깨지지 않습니까? 아, 우리도 시도는 했다고요. 1분 스피치 하셨어요? 아니요, 3분 스피치요. 어떻게 입력 값이 틀린데 아프시 충력 값이 같기를 원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거면은 쉽게 설계되어 있으니까는 쉽게 해라 그래서 원칙서부터 차근차근 다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책 보고 나름대로 했는데도 실패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행동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아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구나 아 그래서 오개념이 나온 거고 아이 개념 하나가 이 시스템을 깨뜨릴 수도 있고 아 그럴 그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깨닫기만 깨달아서 이해하시면 그때서부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니까 순서를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다 포개 타시고 잊어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쉽대매요 시스템이 그렇게 쉽다고 이번 시간은 그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쉬, 쉬운지 아주 그냥 우리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힘들어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쉽게 표현하기가 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쉽다고요 그러면 딱 그림이 그려지게끔 그것만 하면 되지 그거 그거 했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그거 있잖아요. 자 월요일날 굿모닝 애터미 그다음에 뭐 퇴근 애터미 원데이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하는 석세스 그거 끝나요. 그거 안 들어가십니까?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은 이, 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이, 이 유튜브 보실 필요도 없어요. 들어간다. 미워 죽겠고 아니 꼴드북기 드시는 저 인간이 스폰서가 나가서 막 주제하는데도 아유 안 나가면 또 뭐라 그러니까 있던 어쨌든 거기는 가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끝나면 은 바로 20분에서 뭐 길게는 30분 뭐 20분 정도 인원이 적을 때는 2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뭐냐면 7, 8명 규모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저나뭐 말이 길어지니까 7, 8명이 사실 통제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 경영학에서 그 스패너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통제의 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은분대장이 하사 하사가 포탄임 빗발치고 하는데 옆으로 전달해도 들릴 수 있고 돌고 앞으로 했을 때 들리는 게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스페어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경영학에서 조직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가 눈빛만 봐도 알고 있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명을 수행해야 되는 그게 좌우로 3명, 4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 8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세븐코어가 나온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유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7, 8명이 이렇게 모여서 일분 스피치를 갖다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건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한 사람이 앉아있을 때 그거를 보겠고, 그러니까 그일분스피치한번 한 하시고, 예, 굿모닝 애터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명이 돌아가면서 하든 그거는 뭐, 그, 절대로 이렇게 돌려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장 안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서 일분 스피치하고 소가. 아, 그 오늘,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난참그 그, 네,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퇴근 후 애터미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 하고. 원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 여 8명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거 어렵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거 전혀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뭐냐? 그 미팅 끝나면, 본 미팅 끝나면 애프터 미팅 할때 1분 스피치하고 소감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주일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하면 끝이지? 아니요. 제, 제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센터 미팅이라는 게 가장 요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센터 미팅, 오픈멘트 때리고 주제강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주제강의 있으면 오늘은 자영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1분 스피치에 대해서, 오늘은 사업자의 자세에 대해서, 뭐, 등등등. 그때 이슈에 맞춰서 그렇게 없으면 안 해도 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분 스피치 연습. 그 1분 스피치 하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그거, 그 다음에 액션 파이브 스피치. 그 순서대로만 그거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거만 일주일에 딱한 번만 정해진 요약, 뭐, 뭐가, 뭐가 있으니까 수요일이 제일 좋겠다. 그것도 전업자, 부업자가 다 모일 수 있는 저녁 8 시가 좋겠다, 9 시가 좋겠다. 그럼 그룹별로 그렇게 정하셔갖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즘 시대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줌 열어놓고 줌 열어 줌 무료 아닙니까? 4 0 분짜리는 줌 무료 아닙니까? 그 중에 좀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 본사에서 하는 그 수억 시들에서 만든 그 그런 것들 끝나고 난 다음에 애프터 미팅 왜? 잡아놓은 고기를 갖다가 스스로 놔주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잡아들어오기가 힘들어, 온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초대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에 딱한번 센터 멘트만 해서,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어, 저기, 주민등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그, 그러고, 저 주제 강의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그래서 1분 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만 하면, 그리고 아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끝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고만 하면 돼요. 고고만. 제가 뭐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전설의 할머니가 얘기했던 쓰리바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써봐. 100% 제품에 용해서그 얘기를 막 공유를 하다 보면은 두고 한번 써봐. 써, 써, 써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 써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와봐. 초대. 초대가 그 자체가 초대 미팅 이에요 아까 나가 이렇게 들어왔지 그래서 했는데 어이 이렇게들 하니까 재미도 있네 어, 재미도 있고 뭐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해보려고 좀 알아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뭐 마케팅 플랜 뭐 이런거 울창불창 그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브이로그 찍듯이 얘기하는 거고 아난 책을 읽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마케팅 플랜이 아 이게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내가 뭐 유튜브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이 사람 간접 경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봐야지 나는 조금 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나 A형이라 조금 이렇게 분석형이거든 까다롭거든 그러니까 그럼 또, 또, 또 관계되는 유튜브도 많이 듣다가 또저 유튜브 같은 것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 중에서 그들이 그냥 자기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액션파이브에서 설정된 걸갖다 그렇게 나름대로 하는 걸 보고 안 듣는 척하면서도 남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래니깐요. 그래? 그래놓고 어저 여자 뭐떡 얘기하는데 어 애가 일곱 살짜리인데 아토피가 그냥 막 물집이 잡힐 정도로 했는데 해모임하고 그구미구미 구미 그거 먹고 그냥 6 개월 만에 이렇게 났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거 안 접었어요? 그게 거기에서 힘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에 앉아가지고 떡 나눠 먹고 오늘 차고지 누구 누구 당분이지? 아고 요번 밥이 오는 법이 뭐 이소리나 하고 손 그런 분위기로 연출되고 그렇죠? 그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엉뚱하고도 진짜 너무 바보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센터의 운영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방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건 자생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센터 차려놓고 6%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나 잡아놓고 하더라도 다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침 조회는요? 아침 조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조회를 갔다가 회장님이 아침 조회 안 하면 너희들 다안 돼. 그러고 얘기한 적단한 번이라도 있어요.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지금의 센터 문화 밥 냄새 펄펄 나고 막 이게 막 한양 위에서 아래로 찍어대는 그런, 그런 방식의 아침 조회는 많으면 많은수록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고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아침부터 피비 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급 가게끔 몰아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네들 직급 가, 직급 가고 뭐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서 그냥 아침서부터 그냥 재수없는 소리 해쌌고 자꾸만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자영사업인데도 그걸 무게게게, 지가 나한테 봉급을 주, 다만 10원이라도 준다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션 파이브 미팅 (1분) (1분) 스토리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 듣고 액션 파이하면서쭉 돌아가면서 얘기 듣고 아또 어, 사회 보는 분은 또 거기 또 감탄해 주고 칭찬해 주고 아유 진짜 너무나도 좋은 얘기네요 그냥 투박하게 말씀하셨지만 에 네. 근데 시간이 (5분) 하면은 아 어, (5분씩이나) 얘기해서 자세히는 들었는데 조금씩만 줄여주세요 프리즈 제발 그러면서 어? 땡닭도 올리고, 이렇게 정도 쳐가면서, 그러면서 재미나게 이렇게 그냥 끼킥거리면서 웃는데 굉장히 유익한 미팅이 되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새로운 한 사람이 거기서 얻어갈 게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어,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하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뭐 뭔가 카드를 긁고 사야 될것 같고, 안 그러면 또딴 사람, 나 때문에 또저내 위에 스폰서가 조금 좀 분위기가 좀그 몰리는 분위기로 될것 같은 분위기 에 뭔지 모르지만 사당하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면 그건 돌대가리들이나 하는 짓거리라는 얘기예요 시스템에 c 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대가리들입니다 그리고 돌대가리 정도만 하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싹하죠 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앵벌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 시스템 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에서 이런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쉬운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게 그들이 방해 작업을 하고 있고 그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탈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영사업이에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뛰지 않으면 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은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절연을 하시고 하세요. 그게 만약에 나 그런 모습을 하는 거를 좀, 좀 보고 싶다고요. 진짜 그러신지 제가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제 시스템 에갖고 사장님 이렇게 환경이 틀려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틀려졌어요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참관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번에 첫 처음으로 제가 시도를 하는 건데 아주 굉장히 여태껏 유튜브 한것 중에 제일 어렵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다음에 이걸 갖다또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그냥 그림이 그려지게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제가 진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만큼 쉽게 표현하는 게 그냥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게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지 어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Just do it. 그냥 지금 바로 시행을 하십시오. 그 전에 책부터 읽으시면 더 좋으시고 일단 몇 명이라도 되더라도 그 3회 봄칙 강의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또 있다 그러면은 큰일 날줄 아세요. 없습니다. 네, 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거꾸로 아 근데 한 사람이 나와 갖고 그냥, 그냥 말 길게 할 뿐더라도 부정적인 얘기는 그냥 무지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기관단총으로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쏴 죽일 것 같으니까. 아 그래서 절대 긍정의 원칙이 게 진짜 생명이구나. 그래서 대원칙이구나. 그래서 크로스라인, 금지 의 원칙, 그리고 원칙과 개념이 그때부터 서 아, 이게 없으면 안 되겠구나. 오, 이거 우리 생명줄이네. 나중에라도 그렇게 느끼시게 돼요,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회사 본미팅 끝나고 애프터미팅, 일본 스피치 소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 저기, 1분 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 고그 스피치, 서 우리 소책사에도 나와 있고, 제큰 책에도 그거에 대한 거를 거의 다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칩 조잉. 예. 그렇게, 아우저 아주 <웃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 이게 많은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느낌이 오셔야지, 그리고 정으로 보니까 한번 보겠다 는문자 제가 과감하게 그건 다 오프란서 보여드리겠다는 얘기니다 예, 마치겠습니다.